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게임을 해볼 건데 요즘 유행 중인 프라이데이 나이트 펌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오호 요즘 네. 이게 되게 유행이라면서요 네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이시는 빨간 옷 입은 오늘 여자친구 역할은 담미호님이 해주실 거예요 와! 와 너무 좋아 오랜만에 미녀 역할이야 그리고 남자친구는 바로 나 안돼! <웃음> 그렇게 싫단 말이야 오늘 이 게임의 내용은 대충 제가 노래를 불러서 여자친구를 꼬시는 내용이에요 자이 마이크를 잡아가지고 오늘 그녀에게 멋지게 프로포즈 할겁니다 오케이. 저랑 사귀어달라고 자 그러면은 시작해볼까 어저희 그녀가 앉아있구만 이쁘다 <웃음> 이뻐, 나 이뻐. 앉아있는 거 완전 이쁘네 그고 한번 꼬셔보도록 하라고 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봐도 난 너무 이뻐 어, 정말 이쁘신데 저기 저랑 커피 한잔 어떠세요? 응 음, 저는 커피보다 술이 좋은데 아, 술? <웃음> 술은 제가 못해서요 아 그렇구나 근데 혹시 저한테 지금 고백하시려는 거예요? 아 너무 이쁘셔서 저랑 사귀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노래도 잘 부르고 저도 그쪽이 마음에 들긴 하는데 저희 아빠가 문제거든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왜요? 저희 아빠가 좀 엄하셔가지고 어. <웃음> 저희 아빠를 설득하면 저랑 사귈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한테 잘 말해볼게요 오케이 드디어 나한테도 여자친구가 생기는 거오어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웃음> 그 아버지가 네. 도대체 누군데요? 어디, 어디 계세요? 어디? 저기, 왼쪽에 계신 분 보이시죠? 저분이거든요? 어. 아빠! 어니 어, <웃음> 아버님! <아빠, 웃음> 제가 남편들 사람 데려왔어요. 뭐야, 이쪼그미는 <웃음> 나의 탈락. 나의 제대로 과연 탈락시킬 수 있을까요? 화이팅! 응원해줘, 자기야. 파이팅 그래 우리 딸이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니? 어 그냥 너무 이쁘고 솔직히 섹시하잖아요 지금 아빠 앞에서 <웃음> 그 섹시란 다어가 맞는거니? 죄송합니다 아버지 <웃음> 자네는 지금 내 얼굴이 좀 안보이는가? 어, 자기야 근데 아버지가 도대체 뭐하시는 분이셔? 우리 아빠 사실 악마셔 아마도 내 생각엔 그런 거 같아 얼굴 보니까 아 사채없지 않으셔? 우리 우리 딸이 도대체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거야? 일단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정말 착하고 저한테 누구보다도 잘해줘요 그렇네? 아 근데 좀 노래 좀잘 부르시네요 <웃음> 내가 또 학창 시절에 또 노래 한 곡으로 난리가 났지 장인어른 저도 빠질 수 없죠. 보여드릴게요. 오, 보네 <웃음> 꽤나 부르지만은 나 정도는 못 부르는 것 같구만. 오, <웃음> 나름 치열해. 톡톡톡톡 톡톡톡. 오. <웃음> 아, 이 3, 2, 3, 2, 어려울 거야, 저네. 오, 많이 잊지 못하겠어. 포기하지 어. 그래 우리 딸을 갖는걸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 꽤나 집념이 사나이구만 아버님 딸을 이제 저한테 주시죠 그 음, 안될 것 같은데 딸이 제큰 키를 보고 반했다고요 어? <웃음> 아주 윤리 있는 말이구만 하! 잘한다 오와 음, 가라시만 저도 꽤나 합니다. 오오호 노래 실력이 아주 출중하구만 돌아 돌아 돌아 돌 자기야. 어. 이제 아버님이 허락해 주실 건가봐. 아이고 이기면은 아빠가 허락해 준댔어. 오케이 이긴다. 이기십시오 화이팅. 이 녀석 꽤나 잘하잖아 팜빵 <웃음> <웃음> 어? <웃음> 오 비트박스 좋아하시는데 하지만 저도 꽤나 압니다 오이 녀석 <웃음> <웃음> 오! 오! 오 쉬운데? 쉽게 이겼다 아니 한번더 있어 거의... 이제 <웃음> 그... 허락 좀 해주세요 아버님 음. 우리 딸을 가지는 게 그렇게 쉬울 줄 알았나? <웃음> 내 못난 딸이지만 그래도 가질려면 좀 어려울걸? 오케이라 잘 받아치는 받아 것만 미녀를 얻기 위해선 자신감이 필요하지. 극히 그 어떻게 자존심이 있는 거지? 집중해 집중. 화이팅 할수 있어. 어려워. 할수 있을까? 가요. 가사 되게 재밌네? 삐삐빠삐뽀 오! 나 못할 거같아 잘한다! 아니야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자기 아, 아쉽지만 우리 좀 해워줘야 될거같아이리엄맨 <웃음> 화이팅! <웃음> 아, 그럼 해워줘야지 당연히 그 실력으로 어떻게? 1,2단계 깨면 뭐 잘할 줄 알았나? <웃음> <웃음> 아, 아, 아. <웃음> 뭐, 뭐, 어떻게? 받아줘라? <웃음> <웃음> 멍 때리고 있었어! 안돼! 못 받아치게, 쟤. 오, 개나 잘 받아치는걸. 아, 오. 자기야. 깬건가? 아버... 아버님이 날 끝까지 싫어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이겼으니까 우리 1일 차지? 일주차일회차 오늘부터 우리 사귀는 거다? 근데 왜 다음 회차가 있는 거지? 그니까 말이야 이거 뭐야? 이 꼬맹이들 누구야? 아이고. 오케 된 거야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여자친구를 사귀고 여자친구 무서운 음? 아버님한테 가서 저희가 허락을 맡았는데 아무래도 아버님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악마인 것 같아 잘못 걸린 네. 것 같아 그냥 헤어져야 될까 이거? 어? 어? 뭐라고? 아니야 아니야 자기야 아니야 아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야, 아니야 아빠한테 이른다? 아... 어쨌든 여러분들 다음 회차 때 2주차 그리고 3주차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안녕, 안녕.